네, 제가 또 오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시청을 하고 제가 생일을 기념해서 브이라이브를 켰는데요 우선 저희 이제 회사 식구분들께서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노래를 안할 수가 없겠죠 저희 이제 다 같이 <웃음> 다 같이 <웃음> 생일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원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직접 주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행복한 생일이 될것 같아요 역시 팬 마케팅이 최고죠 <웃음> 네 여러분 일단 댓글을 조금 봐 볼게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기본 필터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기본 필터 좋아해서 필터를 안 꼈는데 살짝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고 요 그래서 보고 아 괜찮네요? 이 정도면? 안 끼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장 생일 축하해 케이 너무 귀엽다 생일 축하해요 3대 미녀 생 축해 미역국 먹었어요? 미역국 못 먹었어요 어제 어제 좀 잠을 못 잤어가지고 일찍 잤거든요 일찍 자고 오늘은 또 바로 나와가지고 미역국은 못 먹었지만 저는 생일날에 미역국을 잘 챙겨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역국은 평소에도 자주 먹어가지고. 소원, 소원 언니 벽이 있어. 완벽. <웃음> 언니 생일 축하해. 타코야키 샀어? 네, 타코야키 먹었어요. <웃음> 아까 이제 팬분들이 해주신 생일 카페 들렸다가 오는 길에 타코야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먹었는데 그타코야키 파는 데서 저희 매니저 언니가 팬분들을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민망했다고 합니다 <웃음> 한 거의 열알 그래도 먹은 것 같은데? 열알 가까이? 맞아요 생일 카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웃음> 진짜 너무 감동이야 음... 누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해줬어요 정말 거짓말 안하고 제일 먼저 연락이 온게 은하였어요 제일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 12시에 이렇게 땡치고 하는 거의 의미보다는 그냥 생일 축하 받는 게 의미가 크잖아요 정말 생일 축하해 준 우리 멤버들 모든 멤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예뻐 오늘 왜 하면 이제 이 악세사리를 하면 두배 예뻐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왕만한 <웃음>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뭐지? 탁자에 놓여있더라고요 제 귀걸이와 <웃음> 제 목걸이와 이 화강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풀로 장착을 해봤습니다 이게 저를 예쁘게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시즌 그리팅 너무 기대된다 그 시즌 그리팅이 사실 정말 시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막 준비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아예 저도 처음에 말만 슬쩍 아 늦어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잊고 있었는데 저 이제 회사에서 딱 시즌 그리팅을 조금 늦더라도 하자 라고 아예 이제 컨셉의 시안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 진짜 우리 팬분들이 작년에도 엄청 기다려주셨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일사천리로 이박 찍고 결과물이 정말 아주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나 이거 사진 너무 공개하고 싶은데 난 시즌그리팅의 주제는 4개예요 4개라고 하면 대충 예상이 조금 가시죠? 어떤 컨셉일지 정말 너무 이제 4계절에 맞게 너무 잘 찍었고 사진이 너무 사실 만족스럽게 나와가지고, 아,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조그맣게 사진을 좀 많이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어. 급하, 맞아. 급하게 했는데 너무 잘, 제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급하게 했지만, 완성도가 되게 높은 시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달력일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도 돼요? 기대 많이 해야지 <웃음> 기대 많이 해도 돼 진짜 시그 포카 많이 있어요? 제가 일단 굉장히 굉장히 많이 그 폴라로이도 찍었고 셀카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평소에 예전에는 포카 사진 같은 거를 찍을 때 사실 그냥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내장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포카까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제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뜯어서 포카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새로우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도 찍어보고 새로운 각도로도 찍어보고 좀 다양하게 찍었는데 저는 이번에 포카 사진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정이가 모델인데 그냥 화보 장렬이지 이끄라 그래. 음, 음. 음. 잘 모르겠다 그거는 위엔터 대단 행복한 위엔 보이세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그 의견 수렴만을 이렇게 나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그런 제가 진짜 말안 해도 여러분들의 니즈를 알고 있는 우리 위엔터 아주 행복합니다 해시태그 봤어요? 해시태그 다 봤죠 제가 직접 보기도 했지만 또 진짜 놀라운거 제가 <웃음> 놀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웃음> 짜라란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저희 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해시태그를 남겨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팀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막 넘기면서 보고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제대로 사실 보긴 봤지만 이렇게 사실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억을 잘 못했는데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 장난 아니죠 우리 언니 생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진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버진, 버디는 언제나 수정이 편이야. 생일 축하해. 버디는 항상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버디는 언니 편이야. 태어나줘서 여자친구의 든든한 리더여줘서 고마워. 수정아, 내 삶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자랑스러운 버디들의 소원 아기. <웃음> 소원 아기 생초. 맨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면 좋겠어 보고 싶어 사랑해 그리고 그리워 왜 그리워? 나는 항상 옆에 있다고 진짜 너무 대단한죠 여러분 이렇게 해시태그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집에 가지고 가려고요 아예 이렇게 언제 또 제가 모아가지고 보관을 하, 해보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위엔터 굿굿 음 해시태그 내가 신청한거야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제 생일이 뭐라고 이렇게 다들 막 너무 막 축하해주고 언니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되게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음 케이크 귀여워, 그쵸? 귀엽죠? 전 이거, 그, 그, 그런 케이크인 줄 알았어요. 그 카카오 프렌즈. 그래서 <웃음> 멀리서 보고는 약간, 아, 그그 그 캐릭터, 이런 거 있지 않나? 핑크 색깔? 그건 줄 알았는데, 없나? 카카오 프렌즈가 아닌가? 그 뭐지? 어쨌든, 이런 비슷한 친구, 동물친구가 있어요. <웃음> 근데,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첫 시작이에요 너무너무너무 귀엽죠 진짜 미쳤어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해주셨으니까 아 근데 좀 아까, 아까운데 나 이거 잠깐만. 사진을 찍어야겠어 잠깐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야겠습니다 얘를 파먹기 전에 일단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한입 해볼게요 한입 먹어봐야지 아 근데 아까워 약간 아까운데? <웃음> 어떡하지? 얘 봐봐요 여러분 눈이 자꾸 마주쳐요 얘를 어떻게 파먹어 얘 어떻게 파먹어 얘 조금만 파도 얘는 막 사라지는데 얘 좀, 조금 아껴두요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좀 마지막쯤에 지금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얘를 파먹기 그래요? <웃음> 다르기 너무 아깝죠? 생일 축하해요 한 입이 아니라 한통다 먹어야지 이걸한통다 먹을 수 있어? 너무 달아 <웃음> 너무 달아 안 마주치게 눈부터 먹으라고요? 너무 <웃음> 끔찍한 거 아니야? <웃음> 눈안 눈 마주치게 <웃음> 안돼 그러면 그 다음 준비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런 준비 너무 감동스러워 짜란 여러분 여기 안에 이게 팬분들의 질문인 거죠? 아닌가? 음, 그, 그런 걸 걸요? <웃음>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좀 저희가 모아왔습니다 한번 하나씩 뜯어보면서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뜯는 거는 아무래도 선이죠 선 어떤 머리 스타일이 요즘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제가 요즘에 촬영하거나 하면은 그 로우번 스타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그리고 시그 오늘 티저 공개된 것도 로우번이었잖아요? 머리 묶은 거 근데 그게 사진 찍으면 그 머리 스타일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제가 다닐 때에는 생머리보다는 저는 웨이브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빠방한 웨이브 머리를 좋아해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원이 의 생일이 있는 12월 가장 기대되는 것은? 12월이 가장 기대되는.. 소원이는 생일이 12월 가장 기대되는 것은? 음.. 12월 중에 가장 기대되는 거 12월 7일이지 아닌가요? <웃음> 내 생일 <웃음> 내 생일 기대되고 왜냐 저는 사실 생일을 뭔가 막파리하면서막 막 파티하고 이런 치는 않거든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항상 생일날에 보통 친구랑 둘이서 소소하게 밥 먹는다던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냥 그건 사실 평상시에도 할수 있지만 저는 평상시에는 약간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친구랑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뭔가를 하는데 이런 날에는 그래도 또 나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약도 조금 해 놓고 <웃음> 오늘 끝나고 또 양식 먹으러 갈 거거든요? 파스타와 이런 거에다가 그냥 그런 소소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다가 제 생일이 12월이잖아요 그 연말 분위기가 나잖아요 식당 같은데 가면 저는 연말 분위기를 좋아해가지고 제 생일이 12월인 게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있다 제가 겨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1 2 달이라는 그 시간을 그냥 먹었지만은 <웃음> 네, 먹었지만은 저, 저는 제 12월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1분 1초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네 그럼요 저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사실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웃음> 행복합니다 화가 이뻐요. 예쁘죠? 제가 장착했어요. 앞길래 그리고 물아 생일 소원은 비밀이지만 어떤 소원 빌었어? 나 아까 소원 빌었잖아요. 케이크 불끌때 진짜 소원 찐으로 얘기해야 되나? 내가 나진 소원 빈거 말해도 되나? 일단 얘기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웃음> 일단 저는 정말 진심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모든 분들 이제 가족, 친구, 우리 버디 건강하기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잘 됐으면 더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그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그걸 빌었어요. 좀 길었지 않요 제가 그래서 비는 타이밍 <웃음> 많은 말을 한것 같아요. 잘됐시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 좀 주구장창 또 나름 이런 건좀 믿어요 이러시지 않을까? <웃음> 그래서 이거 재밌다. 아, 이거 아까 한거 생일인데 미역국 먹었어. 이거 아까 한 거고 앞머리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다면 언제? 앞머리를 만들고 싶다 앞머리 만들고 싶은데 음, 앞머리는 항상 만들고 싶어요 저는 약간 나 자신에게 그게 물론 베스트는 아닐 수도 있어도 아닐 수는 있겠지만 베스트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긴데 내가 긴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해서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여름이면 조금 더 머리를 자른다던가 좀 이렇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긴 머리, 앞머리 없는 머리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아 뭔가 변화를 조그만한 변화를 주고 싶다 그렇다고 단발을 할 용기는 없고 그럴 때 자르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죠 단발 아닙니다 단발은 할 생각이 없어요 단발이 싫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약간 단발하면 좀 뭐라고 할까? 너무 길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더 길어 보일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단발은 만약에 제가 드라마 이제 캐릭터로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평소에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소원 아 생일 축하해 배우 김소원으로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음 믿보 믿고 보는 소원 저는 일단 잘 하고 싶어요 그게 뭐가 됐든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잘 하게 된다면 믿고 보는은 조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고프는 소원이 되겠습니다. 금발도 좋다고요? 금발은 제 머리가 버텨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제 조금 건강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머리가 음 아니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열심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에, 의! 오늘 생일을 가장 처음으로 축하해 준 사람은 이거 아까 말했듯이 은하! 은하였습니다 은하한테 제일 빨리 왔고 너무너무 귀엽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쩜문자메쓰지로도 이렇게 귀여움이 뚝뚝 떨어지니?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멤버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정이의 행복이 버디의 소원인데 소원이의 소원은? 나는 버디한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하기? 뭔가 그리고 오래오래 나랑 함께하려면 또 내가 그만큼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어제 일찍 잤어? 어제 생각보다 일찍 잔것 같은데 한 2시? 2시 정도에 잔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1시에 잤나? 근데 그것도 좀 참다가 잤어 그래도 왜냐면 생일 문자는 받고 <웃음> 자고 싶어가지고 너무 졸렸는데 참다가 잤어 식단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못 참겠는 것은 마라요 마라, 마라 진짜 못 참아. <웃음> 나 진짜, 그러니까 저는 먹방을 보는 거를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다이어트하는 식단하는 분들은 오히려 먹방을 보면서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보면 먹어야 될까? 그러니까 안 먹고 싶다가도 보면 너무 먹고 싶어지는 사람인데 며칠 전에. 이제 알고리즘에 이제 마라를 먹는 먹방이 떴어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먹으려고요 <웃음> 네 마라 샹궈를 먹을 생각입니다 근데 저 되게 특이한 게 마라 먹으면 마라 단계가 있잖아요 마라 단.. 그 마라 만 나는 단계? 저 그거 영으로 먹어요 <웃음> 그래서 왜 주변에서 그럼 왜 마라를 먹느냐 저는 그 마라의 맛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볶은맛그 그 짜고 야채맛? 야채볶음맛? 네. <웃음> 앞에서 다들 <맞다? 웃음> 근데 저는 아 맞아 이거 좀그 신기하지? 어, 마라 0단계로 먹어요 국물 좋아하는데 마라는 저는 샹궈도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영어로 먹으면 못 마시냐고요? 짠맛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짠맛을 2단계. 그러니까 보통 짠맛으로 가시면 되고. 마라하는 저 마라 센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얼러란 그걸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짠건 괜찮다고? 짠 거는 사랑하죠. <웃음> 난짠 거는 사랑해. 나 같은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수환으로 삼행시 해줘 아, 삼행시 삼행시 김수환 <웃음>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김 김이 펄펄 나는 한 겨울에 소 소원이가 원 원? 진짜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앞에서 아, 음소거 웃음을 하고 <웃음> 계시는데요 언체 예쁘게 태어났대요. 나 이런 거하시키 좋아. 나 이런 거하시키 좋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아 그래도 아주. 나 지금. 나그 땀이 삐질 났잖아. 진짜 열이 확 났잖아. 너무 빨리 넘어갈게요. 생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근데 이게 사람이. 좋은 것보다 좀 뭐라고 해야되지 좀 아쉽고 안 좋았던 거를 더좀 기억에 남는 편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행복한 생일도 물론 많았는데 그 데뷔 초반에 뭐 팬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제 생일날에? 근데 제가 아마 되게 되게 뭔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엄청 몸살 기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그럴 그런 경우가 한 번밖에 없어요딱 그때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게 그렇게 약간 억울하고 <웃음> 억울하고 되게 그때 생각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쉽고 어쨌든 생일날에 팬분들을 뵐수 있는데 일단 못 봤었고 그리고 내 생일인데 아, 아팠었고 너무 아팠었고 그래서 제가 그게 완전 데뷔 초반이었던 것 같아서 그 공카에 아마 댓글을 달았었나? 아파가지고 다른 건 못하고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직후에는 되게 억울하고 아쉽고 막, 막 그랬는데 지금 약간 생각해보면은 막안 좋았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왜, 왜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지? 그냥 그때가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생일이 되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더더욱이나 이제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항상 팬분들을 생일날에 만나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걸 계기로 더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쉬움 없이 계속 보자 그래 맞아 앞으로 아쉬움 없이 계속 보면 되지 아 근데 그때도 되게 좋았죠 저 생일 이제 기념해서 그 미니 팬미팅처럼 해서 머리 만났잖아요 한 100분인가 200분인가 만났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멤버들도 다 같이 있었고 팬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약간 내가 데뷔하기 전에는 내 생일이라 고뭐 이렇게까지 많은 축가를 받지 못하는데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목걸이 귀걸이가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돼 이건 그 내가 진거 아니야? 보통 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잖아요 그 악세사리가 이렇게 화려한데 안 보였어 이런 말 해주잖아 근데 이것만 보인다고? <웃음> 이거 야너 누구야 <웃음> 안돼내얼굴 봐야지 그건, 그건 안 됩니다 소원이 편인 버디에게 한마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이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주는 사랑과 팬분들이 주시는 사랑이 같은 느낌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팬분들의 사랑이 더 크다. 왜냐면 사실 진짜 저희 팬분들이 주시는 사랑은 정말 조건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조건 없이 그냥 저라는 사람만 보고 그냥 그냥 너무 무한대로 좋아해 주시니까 아 이런 사랑을 팬들의 사랑을 뭐라고 약간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혼자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족은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았고 <웃음> 혈연 관계고 이러니까 사실 사랑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혼자 약간 <웃음> 이거는 뭐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막 그런 생각을 진짜 이게 얼마 전이었는데 한 2, 3일 전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댓글에도 막 그냥 사랑해 무조건 사랑한다니까요 막 이러, 이러잖아 정말 항상 그냥 무한대로 응원해 주시고 내가 뭘 하든 감사합니다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노래는 저는 제가 운전을 이제 또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카 보러 가면서 요즘에 진짜 거짓말 안하고 계속 듣는 거는 이모셔널 데이. 저희 이제 일본 노래죠 저희 여자친구의 일본 노래 이모셔널이를아 팬분들한테 제가 막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노래 모음을 조금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멤버들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일본 명곡이잖아요. 일본 노래들 한국 노래들도 물론 명곡이지만 요즘 날씨에 이모셔널데이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모셔널데이랑 요즘 최애는 이모셔널데이, 마이마이마이, 히얼위야 이렇게 세 개가 조금 최애 곡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좀 듣는 느낌? 아, 라팜팜도 너무 좋지 락팜팜 너무 사랑하죠 진짜 그쵸 이모셔널데이 진짜 좋죠 이모셔널데이는 제가 딱 발매했을 때부터 저의 약간 원픽 같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쿵착거리는 노래 좋아하잖아요 막 귀때리는 이런 노래 좋아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유주가 너무 기깔나게 불러놨어요 후렴을 소 태어나줘서 고마워 끝!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 나 진짜 이게 어디다 보니까 나 눈썹을 진짜 많이 사용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진짜 장난아니다 눈썹을 좀 그만 써야겠어 진정해 음. 나트드라이브나트드라이브도 좋지 근데 저는 베럴미가 더 좋아요 베럴미가 <웃음> 더 좋습니다 엄지야 보고 있니? 베럴미 최애곡 물론 나이드라이브 너무 좋고 좋지만 이... 생일 축하해요 한 기쁨 가득한 날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유주 언니가 소환 언니 생일 기념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봤습니다 라디오에서 이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광판 해가지고 해줬더라고요 노래, 요즘 노래 불러주는데 얼굴 빨개졌다고 <웃음> 네 너무 귀엽고 너무 진짜 고맙고 사실 멤버들 자랑을 하면 끝도 없어가지고 음. 진짜 너무 너무 너무 행복해요 음 눈썹이 매력 포인트라고요? <웃음> 음, 소정 언니한테 위로받는 사람이 많은데 언니도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우리 버디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제는 이제 회사분들도 계시고요 <웃음> 나의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거니까 저는 요즘에 되게 뭐라고 하지? 안정적이에요 그냥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행복합니다 해준거냐고요 저희 헤어쌤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 리본은 제가 챙겨갔어요. <웃음> 샵에. <웃음> 제가 이제 어제 일 끝나고 헤어쌤한테 저 내일 검은 리본 머리핀을 할겁니다. 밥먹음을 하고 라고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배송을 시킨게 있었는데 그게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배송이 아직 안온거예요집 바로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안온거야. 그래서 제가 샵에 있을 때 저희 매니저 언니가 이제 소품샵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 원래 이런 액세서리는 지하철역 아래에서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 약간 못된 고양이 같은. 그거 <웃음> 아시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 로데오 막 이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찾다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소품샵이 있다. 그래서 언니가 거길 갔는데 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어이 손바닥만한 리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없구나 했는데 이게 넥타이에요 여러분 <웃음> 이게 넥타인데 넥타이를 거기서 사장님께서 핀을 부착해 준다고 하셔가지고 샀습니다 넥타이로 만든 제 머리핀이에요 귀엽죠? 이게 하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머리핀인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이거 왕관 어디서 났냐고요? 이거 모르죠? 이거 저희.. 저희.. 저희 직원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좀 귀엽지 않나요? 오늘 나를 아주 공주로 만들어주는 네. 아 산타 똑바로 앉혀달라고요? 됐나습니까 얘는 원래 누워있는 맛이에요 여러분 아 얘를 쏘달라고요? 진짜 정말 이해 안 돼? 짜잔 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음.. 포토타임을 한번 가자고 포토타임 가질까요? 뭐, 뭐 해줄까요? 나오잘 보여? 내가 가까이 가줄게 뭐.. 전 뻔한 거 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포즈가 있, 있다면 아이고야 일단 아. 포토타임 이, 거랑 이, 거, 어딨 있어? 거, 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볼 찔러주세요 나 갑자기 기억나는게 있어 그 제가 그 데뷔 초반에 이런 포즈를 진짜 안했거든요 이게 볼 찌르는 포즈 나도 아이돌이잖아 그러면 귀엽고 싶잖아 <웃음> 근데 왜 안했냐면 갑자기 생각하니까 저 이제 옛날에 활동할 때 있었던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어떤 기억이 잘 안나거든요 직원분이었던것 같은데 뭐 연습생때 춤연습을 하는데 그 프리를 해야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했나? 근데 그게 너무 안어울린다고 난대기 하는거야 <웃음> 나 진짜 나마사상받아가지고 제가 그 뒤로 이걸 안했거든요? 근데 그 직원분 욕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나쁘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저는 이제 조정이는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해야 더 멋있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얘기를 하신 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안 했었는데 데뷔를 하고 이걸 너무 좋아해 주는 거야 팬분들이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얻고 요즘에 제일 셀카 사진을 보면 이 사진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불어넣어 주신 자신감이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안 어울리는 게 어디 있어? 볼 하트 해줘. 짜란. 근데 제가 엄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트가 잘안 돼. 원래 이렇게 하면 여기 닿아야 되거든. 근데 안안 돼가지고 약간 좀 엉성해요 제 보라트가. 하지만 보라트. 아 너무 웃긴다 뒤돌아보면서 웃어주기는 뭐야? 너무 고체적인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나도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뒤돌아보면서 웃어주기? 해줄게 기다려봐 여러분 그 마보처럼 해달라는 거잖아 하나 둘셋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나도 부끄럽다고. 아 너무 음. 이게 약간 딜레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가 한걸 제가 볼수 있거든요. 부끄럽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신선하지? 아 움짤을 만든 거야. 움짤을 만들려고. 그러면 필터를 좀 쓸까? 나 약간 필터를 한번 쓰고 그 움짤처럼 그 뒤돌아서 웃는 거를 다시 해 드릴게요, 여러분. 약간 샤라라라라라라. 약간 이런 느낌의 필터가 있나요? <웃음> 샤라라라라라. 약간 그런 거죠. 문제죠. 이렇게 네온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 그냥 소리 내서 웃으세요? 왜 참으세요? 오, 어,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좋다. 아, 진짜 이걸로 할 걸. 이거 주는데. 자,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열거진짜에 열광 다해 <웃음> 아 이, 이걸로 이 진작 할거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아 여러분 그 앞에 그다 캡처하지 말아주세요 다 버려주세요 이제부터 다시 할게요 <웃음> 저 캡처 타입 <타기> 다시 할게요 <웃음> 여러분 다시 하자 자 이걸로 써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필터를 왜 하는지 이제 아셨죠? 제가 앞으로 필터를 하는거 말리지 마세요. <웃음> 이제 아셨죠? 이게 약간 그 뭐지? 조명에 따라 없어도 그대로 좀 보일 때가 있고 근데 오늘은 있는게 예쁜 것 같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웃음> 화면 밖에서 들어오면서 의자에 자연스럽게 안고서 웃어주기? 진짜 <웃음>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그거는 알래 너무 부끄럽잖아 그거는 너무 진짜 신선하다 하고, 싶, 하고 싶은 거다 해보라고요? 없어요 너무 너무 부끄럽다고요 공주 포즈? 공주 포즈가 뭐야? 홍주 포즈 안 해도 여기 이렇게. 러브 에이드 하트가 뭐야? 아, 러브 에이드 하트. 이거. I love it, love it, love it, love it, I love it. 잘하자. 딜레이 보고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웃음> 딜레이 보고있어 아로 e I 이거 이거 이뻐 뭔가 u 아 트트즈피피스 뭐야? 야 오늘 왔는데 사실 저는 브이앱 할때 댓글을 좀 많이 놓치거든요. 왜냐면 그렇네. 댓글을 좀 놓쳐요. 뭔가 항상 뭔가를 하고 하기 약간 급급해서 놓치는데 오늘 딱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회사분들이 이제 팬분들이 소통해 주시는 거 좋아하고 원하시니까 댓글을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정말 짱이지 않나요? 정말? 그래도. 섬세하고, 세심하고, 아주, 아주 나이스 합니다, 진짜. 그쵸, 여러분들 댓글 많이 읽는 게 좋죠.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댓글 막 치면은 읽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어흥 포즈. 음. 분들도 하고싶은 포즈가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된다고요? 아 회사 분들이 나 요구를 해도 된다고? 아난또 체리피스가 뭐야? 이렇게 내가 모르는게 많아? 그런게 있어요? 아 그런게 있어 이렇게? 이거예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체리피스예요? 별게 아, 아이 꼭지야 이게? 와 진짜 대박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아니 무슨 무서... 여기 남자가 있나요? 그 <웃음> 남자 웃음소리가 난것 같은데 <웃음> 아, 너무 웃겨 <웃음> 네 체리피스 별피스가 다 있네 머리가 체리가 되는 거야 브이를 음... 더 크게 해달라고요? <웃음> 이렇게 요 옛날 여튼 아이고야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필사적으로 참고 계셨던 거거든요. <웃음> 오랜만에 해주세요. 사랑별 포즈가 뭐지? 우리 노래 중에 사랑별이 있긴 한데, 사랑별 포즈가 있었어요? 그게 뭐지? 얘기를 해주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양식 먹을 거예요. 양식 좀 되게 양식? 파스타 보다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파스타는 아닌데 그 요리 그 그런 걸 뭐라고 하지? 막 요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을 생각이에요 점프하면사트 아니야 누구야 그러면 우리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케이크를 한 스푼 먹어볼게요 이건 저희 오늘 생일카페 제가 돌면서 많이 받아왔는데 일단은 이거를 끼고 있어요 귀엽죠? 저의 생일컵입니다 감사해요 아 이제 얘 네, 예, 예, 먹습니다 얘 <웃음> 예, 먹을게요 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안쓰러운데? 과감하게 여기 앞에를 판다 또는 약간 소심하게 뒤에를 판다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한번 댓글에 약간 소심하게 앞에서 왔안 보이게 이쪽을 파삼님 먹어본다 아니면 앞을 과감하게 파먹는다 아니면 먹지 말, 말아라 <웃음> 먹지 말아라 저걸 어떻게 먹지? 그래 이거 어떻게 먹어 살려달래 얘가 얘기하는거야? <웃음> 살려줘? 아 들고 한번 찍고 먹자고? 일단 들고 한번 얘를 이렇게 들고 그래 일단 어떻게 되기 전에 한번 감사하게 귀에 귀만 먹으라고요? 그게 좀 <웃음> 귀만 먹기 어, 엉덩이 쪽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웃음> 아 이거 나 먹기 너무 아까워 어떡하지? 근데 언젠간 먹어야 하잖아 안 먹는 게더 아까운 거잖아 <웃음> 가까워 <웃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진을 더 찍어야 돼 아까 찍긴 찍었는데 예쁘, 예쁘게 못 찍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끝나고 조금 더 예쁜 배경에서 얘를 한번 찍긴 찍어야 될것 같아요 기대하시는 바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근데 네, 이게 저의 결단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먹기, 안 먹겠습니다 아닙니다 물음표 하나 올라왔어 물음표. 물음표 되게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은 물음표인데 네. 아무튼 그럼 여까지 하고 여러분 정말 그 1년에 한번 있는 저의 생일날에 이렇게 늘상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시고 그뭐지 어, 축하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반대로 여러분의 생일에 한분한분 한분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은못 드리지만 저도 항상 마음으로 우리 팬분들 하루하루 생일 축하하고 하루하루 행복을 바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더 다양하게 우리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더 다양하게 저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어또 다음 저의 생일 때까지 힘차게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케이크 못 먹었지만 사진으로 꼭 올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웃음> 이렇게 <웃음> 여러분, 감사하고 디 7시부터 지금 딱 저녁 시간 마무리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 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VFM도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고마워.